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의 종목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찬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플랫폼 종목들의 주가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번 폭락 사태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들을 또그 종목의 주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의 제목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카카오의 미래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의 미래 플랫폼의 저주 이 뜻은 지금까지처럼 특히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계속 비단길만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폭락 사태 한마디로 저는 3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사태를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이 금융회사를 만들면서 최근에 카카오도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시켰죠. 그때 알리바바가 중국의 금융시장 또 소비자 금융시장을 굉장히 비판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공공연하게 지적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중국 당국으로부터 마인 그리고 알리바바는 굉장히 공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했죠. 자, 잘 나가던 카카오가 이틀 동안 무려 17%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회가 플랫폼 기업의 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카카오 또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 역시 미국의 구글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가 시작될 때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외국인들 역시도 그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번에 한국의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매물 폭탄을 던졌고 그 결과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폭락 이유는 따로 있다.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논의 시작했다. 이것도 물론 영향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규제 정책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이처럼 이틀 사이에 큰 폭락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죠.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국회의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책 논의 이것은 하나의 빌미가 되었고 더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 불거진 카카오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배달 시장에서 엄청난 갑질을 했다. 식당 업체들을 상대로. 그때 배달의 민족 배민의 갑질이 불거졌다. 그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플랫폼 기업들의 저주.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시간이 지나면요. 첫 번째, 플랫폼 기업들도 점점 동질화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시작은 다양했습니다 예컨대 애플은 아이팟에서 시작했고요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시작을 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 메신저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처럼 확장을 합니다 즉 못하는 업이 없을 정도로 다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플랫폼 기업들의 출발은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업을 하는 돈 되는 모든 것을 하는 기업들로 동질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혁신 기술도 범용 기술이 됩니다. 예, 근데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로 시작을 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라인. 그처럼 어떤 기업의 그 당시의 핵심 기술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화, 범용 기술이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세 번째, 새로운 경쟁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업들이 앞으로 지금까지의 핵심 기술이 범용 기술이 되고 그 범용 기술을 바탕으로 또 다른 핵심 기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격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플랫폼 기업들이 차별화된 베타적인 기술력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것들이 모든 비즈니스에서 경쟁하는 관계를 맞으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플랫폼 기업들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금까지의 비단길만 걷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지금까지의 플랫폼 기업들이 오직 기술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는 기술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 플러스 알파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주 들었던 ESG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ESG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 폭락 사태를 통해서 자 ESG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막에 보고 계신 것처럼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자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또 순이익적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바로 돈 버는 것 외에 그 기업이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등등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가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고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을 무기로 기존의 제조업보다는 훨씬 빨리 시장을 장악해가는 소위 독점, 과점 장악해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하고 느끼는 소비자들의 판단도 훨씬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이 특히 이 e s 지에 대한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의 최근 주가 폭락은 3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카카오 갑질을 보면서 카카오 기업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어떤 기업에 대한 소비자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면 그것이 국회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여론, 국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론이 원하는 대로, 특히 요즘은 여론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 카카오의 갑질, 마치 천하를 재패한 듯이 행동하는 이 카카오의 갑질,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고 그것들이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켰고 그것이 국회를 움직였다. 그래서 바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 결과로 주가가 폭락했다고 라 하면 그렇다 보이는 것은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논의를 하겠다. 이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에 s 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즉 좋은 기업이 아니다라는 소비자 국민들의 불만이 주가 폭락을 일으켰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도 요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명분은 많습니다 예컨데 볼까요? 세금 특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내라 데이터세 어쨌든 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은 세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가지 인프라를 많이 사회적 인프라를 많이 쓰고 있죠 플랫폼 기업들이 예컨대 데이터 통신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 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죠 또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명분은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생각할 때 플랫폼 기업들의 본격적인 주가 조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죠 자 그렇다면 카카오와 같은 벌려폰 기업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 수준에서 보면요 첫 번째 주가 수준 저는 지금 13만원 정도로 폭락해 있는데 이 가격 싸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찬스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 오늘 현재 주가 13만원 기준으로 추정해도요 카카오의 2021년 추정 PR 따지면 50배 정도입니다 50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미국의 애플,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현재 추정 PR은 30내외입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카카오의 지금 현재 폭락한 주가 수준은 결코 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플랫폼 기업 규제를 논의해보자 라는 정도로 이 정도 폭락이 되었다면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금과 같은 주가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바로 세 번째입니다 카카오는 계속 또 네이버는 계속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겁니다. 즉 실적은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 주가 전망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폭락한 가격이 싸다고 확신하지는 말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히요. 두 번째, ESG 전략을 잘 관찰하자 이것들이 카카오의 앞으로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관찰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최근의 주가 폭락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카카오의 실적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실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배수, 즉, PR 등 적정 주가를 천천히 판단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결론, 당분간 조금 지켜보는 것, 즉, 관망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가 매수다 확 달라드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아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시작된다, 이것도 조금 지나친 우려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당분간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오늘 도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 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